안녕하세요. 러블렛트 크리스입니다. 러블렛트 쉬어가는 코너인 러브스토리 두 번째, 두 번째 러브스토리는 바로 어벤져스 엔드게임과 캡틴 마블에서 굉장히 멋진 활약을 펼친 여자 배우 브리 라르슨이 자기가 인터뷰 중에 가장 좋아하는 영화 속의 러브스토리 또는 영화 속의 사랑 장면이라고 했던 그 부분들을 같이 한번 얘기 나눠보려고 해요. 재밌는 점은 브리 라르슨이 1989년생인데 어, 가장 기억에 남는 영화 속 사랑 장면이라고 꼽았던 영화가 어, 레즈라는 영화인데요. 1981년에 상영한 영화입니다. 좀 흥미롭죠? 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W란 매거진에서 인터뷰한 내용을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My favorite love scene is from... My favorite love scene is from Reds. I think that's just one of my favorite love stories in general. I mean, the part that kills me every time is when they see each other on the train. It just makes me sob and sob and sob every time. And it's so interesting because it really is an epic. It's such a long film, but it's, some, it's a movie that I could just watch on loop. Like, it just... There's nothing that feels like it's three hours. It just... It just It's what life is and what love is. It's just the good and the bad and torn apart and brought back together again, and exhausting and exhilarating. It's just beautiful. 네, 잘 들어보셨나요? 어... 리스닝이 잘 안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밑에다가 그 W라는 매거진에서 그 인터뷰 내용을 번역한 것을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어, 내용을 잠깐 먼저 제가 읽어드리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러브씬은 워런 비티 감독이 감독한 레즈의한 장면이에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러브스토리이기도 하죠. 매번 절 무너뜨리는 장면이 있어요. 두 주인공이 기차에서 재회하는 순간인데요. 볼 때마다 끝도 없이 울게 돼요. 정말 흥미로워요. 완전히 대하 드라마잖아요. 굉장히 긴 영화고요. 하지만 몇 번이고 반복해서 볼수 있어요. 3시간짜리 작품이라고는 느껴지지 않죠. 삶이란 그리고 사랑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 같아요.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닥치고 이별과 재회를 겪은 끝에 주인공들은 지친 삶을 일으킬 새로운 기운을 얻죠. 정말 아름다워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 읽었죠 제가? 예. 어, 짧은 인터뷰지만, 브리 라르슨이 굉장히 똑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논리정연한 것 같아요. 예. 인생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예. 사랑하다 보면 굉장히 좋은 일, 나쁜 일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이별했다가 다시 재회를 했다가, 그렇게 서로에게 새로운 힘을 주는 아름다운 그 사랑 이야기를 인터뷰에서 했습니다. 어, 그래서 또, 저도 궁금하고 여러분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그 영화 포스터도 지금 한번 띄워 보고요 예, 굉장히 오래전 영화죠. 예, 어, 또그 영화 그 트레인 스테이션의 장면을 한번 제가 폭풍 검색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가, 드디어 제가 이렇게 찾아냈어요. 화질이 81년도라서 굉장히 떨어집니다. 이해해 주시고 잠깐 한번 같이 시청을 해 보시죠. 예, 잘 보셨나요? 어, 굉장히 옛날 영화임에도 뭔가 사랑이라는 감정이 인간들의 공통 분모이기 때문에 어, 뭔가 애틋함이 전체 스토리를 저도 영화를 보지 못했지만 그 브리 라르스는 뭐 계속 그 영화를 봤다고 하니까 더 몰입이 됐겠죠. 영화 장면을 보시면은 어, 애타게 서로를 찾다가 많은 인파 속에서 드디어 서로를 발견하고 어, 아이 컨택을 하면서 조용히 응시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어, 저는 이런 장면이 정말 멋진 것 같아요. 어떤 사랑의 장면보다 실 옆에 그 군중 속에서 다른 연인들이나 가족들이나 친구들은 막 부둥켜 안고 소리 지르고 굉장히 막자질 거한데 어, 그렇게 하지 않고 조용히 서로를 응시하는데 사실 어떤 말보다도 좀 강력한 그런 어, 느낌을 주지 않나 생각해요. 제가 저도 어린 시절에 아, 여러분들 중에서도 보신 분이 계실 텐데, 왕초라는, 또, 대하 드라마, 우리, 아까 여기, 어, 브리, 랄슨이, 에픽, 에픽이란 단어 하나 외웠으면 좋겠어요. 그게 어떤 서사시나 대하 드라마, 어떤 역사를 기반으로 한 대하 드라마, 막, 이런, 어떤, 그런 영화인데, 어, 왕초도 약간 그, 거지왕 김춘삼이라는 어떤 역사적인 그런 거를 토대로, 어, 이십몇 부작으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재밌었어요. 차인표 씨하고 그 영화 속에도 차인표 씨하고 여자 주인공이 송윤아 씨로 기억합니다. 근데 이제 서로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고 또 이제 거기서 굉장히 좋은 일을 하거든요.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막 이렇게 하다가 어 타이밍을 놓치고 계속 그러다가 산전수전 거쳐서 오늘 마치 레즈란 영화의 남주 여주처럼 서로 만나 가지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한참 서서 서로 눈을 쳐다봐요. 일정 거리를 두고 어, 그런데 그게 어린 나이에 봤는데도 제가 아직까지 여운이 굉장히 남아있어요. 어, 그런 눈빛은 하든 간 한국의 드라마건 미국의 영화이건 뭐 언어가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확 들어오지 않나요 여러분? 예, 이런 사랑의 깊은 눈빛과 교감과 공감을 하려면 저런 대하 드라마 같은 인생 역정을 겪어야 하지 않나 예, 일반적으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그냥, 예, 저런 눈빛으로 예, 말하는 사랑, 대단한 것 같고요. 어, 쉬어가는 코너이기 때문에 제가 러블레터처럼 길게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러블레터 채널, 러블레터 채널은, 어, 최고의 베스트셀러죠. 역사상, 어, 영어 성경. 신, 영어성경을 신의 영원한 사랑 이야기로 특히 영어성경 중에서도 여러분이 영어회화 공부하기 좋은 현대 구어체 영어성경을 영원한 인간을 향한 영원한 신의 사랑의 이야기로 생각해보고 그 중에 핵심 문장들을 암기하는 아주 유익한 채널입니다. 어, 그래서 여기서 쉬어가는 코너로 러브, 이제 러브 레터가 본 채널이고 이런 러브 스토리를 또 우리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어떤 감정이죠. 사랑에 대해서 이런 유명이나 인 어떤 우리 셀럽이라는 데 영어로 셀레버리티죠. 셀레버리티나 그들의 인터뷰나 또 재밌는 영화 뭐 이런 것들을 가끔씩 다루겠습니다. 자주는 아니더라도요. 그래서 영어도 조금 배워보시고요. 아까 인터뷰에서 아까 우리가 함께 외울 단어 오늘 에펙, 에펙, 에펙, 에펙이라는 단어 e E-P-I-C, 에펙. 밑에 뜻 적어드릴게요. 어, 장편, 서사, 영화. 보통 역사적 주제를 다루고 있는 다르고 많은 액션을 담은 굉장히 재밌는 영화네요. 에펙, 가장 큰 여러분 에펙이 사실 영어 성경 속의 신과 인간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어, 러블레터도 한번 시청을 해보시고요. 오늘은 이만 하겠습니다. 들어오셔서 감사드립니다.